나, 나. 음. 오늘은 개수물에 대해서 다룰 거라서 내가 이렇게 포즈를 아! 아! 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초치기 있어? 없어? 아. 근데 너는 혹시 괴수 영화에 대해서 좀 아는 것좀 있어? 나도 연약하고 예쁜 사람이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걸 어떻게 알겠어? 나 몰라. 근는너같끼 맨날 그 떡칠하는 애가 화장실 끼워줬을 때는 개수가 되는데 어떻게 너같은 애가 이런 걸 몰라? 난 저를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근데 사실 이 괴수물은 서브컬처 중에서도 마이너한 장르란 말이지 음. 하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괴수물 장르가 유명 작품이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알았어? 어 그래? 나몰서뭐 어떤 건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음. 고등학교 괴수 두집 1편! 1편 오늘은 유명 작품들에게 영향을 끼친 괴수에 대해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고모도 알아주세요 이모부고모부로 공모구, 알아주세요. 괴수물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분! 괴수왕 고지라! 1954년 개봉된 고지라는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컬처 쇼크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기존 영화에 등장하는 괴수들은 인류를 위협하고 군대를 동원한 인간들의 무력으로 퇴치되는 것을 주류를 이뤘는데요. 고지라는 이런 클리세를 타파! 단순한 괴물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타카라토미의 유명 IP인 조이드 역시 고지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리 공화국의 고주라스, 고주라스 기가, 킹 고주라스, 제네바스 제국의 데스 사우러까지 누굴 모티브로 해서 나왔는지더 이상 말 안해도 아시겠죠? 거대 히어로물의 원조하면 역시 울트라맨! 이 울트라맨 시리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대 괴수입니다. 사실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아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울트라맨 시리즈였다고 하네요.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한 에반게리온이 정기적으로 오는 미지의 사도와 싸우는 전개! 에반게리온의 활동에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 구부정하게 등이 굽은 에반게리온의 스탠딩 자세는 영락 없는 울트라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진 미국 괴수물 영화인 댐! 뉴멕시코 사막에서 일어난 핵폭탄 실험으로 엄청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사막의 개미들이 이 방사능을 뒤집어쓰고 거대화하고 만 것인데요. 이렇게 거대해진 개미들은 사람들을 습격해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일리언2부터 에일리언의 생태가 개미를 닮은 것으로 묘사되었는데요. 모두 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1995년에 리부트된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는 매너리즘에 빠진 기존의 개수물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기존의 개수물의 액션은 괴수들이 나와 레슬링처럼 땅을 구르며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데 그쳤죠?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는 실제로 괴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초점에 맞춰 사실적인 전개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괴수물 리얼리즘의 정점에선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 다크히어로서의 면모를 보인 괴수 카메라는 같은 헤이세이 시대의 작품인 가면라이더와 울트라맨 같은 변신 히어로 특찰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헤이세이 시절의 특찰물 시리즈는 사실적이고 시리어스한 전개가 유행하게 된 것이죠. 카메라는 포켓몬스터에서 거봉왕의 주요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괴수집 1편에서 다양한 서러브커처에 영향을 끼친 괴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괴수물은 좀 이렇게 한물간 장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유명한 작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보통 괴수가 나와서 도시로 부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괴수. 저희도 다소 되게 복잡하다고 하네요. 음, 그냥 개수가 나오면 개수물이 아닌가? 그럼 우는 개수물에 대해서 많이 아나? 몰라요. 뭐, 지금까지 한건 뭐, 잘난척 아, 잘난 잘난 아, 아, 잘난 하는 거 아무데? 아, 잘난척 하는 거저 해가지고 잘난척 계속 해본 거예요. 하, 안 되겠다. 잘난척 하는 일얘에 놔두고,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어, 우리 또 고등학교 자문이원 예원예술대학교 조형익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 교수님. 아. 나와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까 <웃음> 민정이가 되게 잘난 척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잘난 척한 것 중에 막 괴수의 정의는 되게 복잡하다면서 그랬는데 그거 진짜예요? 네. 일단 괴수가 나오면 괴수물인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괴수물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괴수 뜻 자체가 괴이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괴이한 짐승 괴수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고지라나 킹리더라도 괴수가 맞죠. 네, 네, 네. 음. 하지만 에리언이 나오는 영화 에일리언이 나오는 에일리언도 괴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 호빗에 나오는 용스마우고도 괴이한 짐승이기 때문에 괴수가 맞죠. 하지만 이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SF영화나 판타지로 가지고 괴수물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 어, 그런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괴수물 정의가 다소 복잡해지는 거죠. 괴수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괴수 자체가 주인공이 되거지 아니면 그 급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괴수의 크기가 커가지고 건물을 부실 정도가 돼야죠. 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괴수물이 아니라 거대 괴수물이에는 맞는 표현인 겁니다. 아, 거대, 아, 거대 괴수물. 거대 괴수물. 음. 네, 그래야지만 일반적인 사람 크기나 판타지 나오는 거인이나 용과는 구분되는 괴수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음. 어, 되게 어렵다, 근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특산물도 거대 괴수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반만? 반만? 반만? 네. 아, 반만 나를 반짝대버린 반짝대버린. 원래 이렇게 잘 노시니까 두 분. 네. <웃음> 특찰물은 이제 특수 촬영물의 약자인데 사람들이 보통 특찰물하고 괴수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어. 하지만 특찰물 중에 괴수가 안나는 특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 예를 들면 가면라이더나 가로에서 는 특찰물은 많지만 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특찰물인 레전드 시어로 삼국전이나 출동 케이캅에서도 괴수는 나오지 않죠. 음. 자 여기 자막이 나가겠지만 음. 괴수물은 특찰물의 하위 분야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괴수물 자체가 특찰물 이퀄 등식은 표현되지 이 않는 것이죠. 아.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피자는 양식에 속하지만 피자 자체가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애매한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음. 좀 알겠다.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괴수물, 특찰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 <웃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즐겁게 하면서 기다리시오.